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육식맨님의 슈퍼크리스피 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맨님께서 이번에 중학생도 만들 수 있는 진짜 쉬운 버전의 슈퍼크리스피 통삼겹 레시피를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껍질이 있는 오겹살을 냉장고에서 4일 동안 숙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다가 었 빼니까 껍질이 바짝 말라서 단단해졌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밑면에 시즈닝을 착 뿌려주고 칼빵을 이렇게 탁탁탁 해서 내주고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와 진짜 비주얼 미치지 않았나요 자세한 레시피는 육식맨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을 요거를 이제 딱 잘라가지고 안에 육즙 가득한 이 고기 와 진짜 와, 침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불닭볶음면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와사비 파김치 쌈장 초고추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음료수 먼저. 자 그러면 크리스피 통삼겹 먼저 대박이야 미쳤다 이거 와 하나 더 먹어볼게요. 와 이거 제가 약 2년 전에 육식맨님 댁에 가서 육식맨님이 해주신 크리스피 통삼겹을 먹어봤잖아요 그때 먹은 크리스피 통삼겹보다 오늘 제가 만든 크리스피 통삼겹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은 껍질이 그때는 조금 딱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바스스스 완벽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와 여러분, 진짜 꼭 해드세요! 요 수입산이거든요. 꼭 국내산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4일 조금 넘었거든요 마르면 마를수록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참 제가 해보니까 포인트가 이제 껍질을 바삭하게 할때 5분 위랑 10cm 정도를 띄우고 30분을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10분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그을리는 냄새? 살짝 뭔가 타는 냄새가 날랑말랑해서 딱 보니까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 이쪽 부분이 살짝 이제 꺼무틱틱하게 그을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딱 빼서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만들어볼 때는 어느 정도 부풀었을 때 먹어도 되는 건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풀면 빼면 돼요 그러면 완벽합니다 어, 근데 신기하다. 기름이 쫙 빠져서 그런가? 느끼한 맛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 아, 요거 썰을 때 팁도 알려드릴까요? 요렇게 세워놓고 가로로 한번 잘랐잖아요 자를 때는 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안되고 얘를 옆으로 눕혀놓고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요렇게 칼집이 딱 들어가면서 하게 해야지 깔끔하게 얇게 얇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짠! 와... 진짜... 껍질이 바삭한데 부드러워요 이야... 얘는 이바삭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죠 오, 방금 크리스피한 돼지 껍데기만 먹었잖아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맛이 있어 자키자키라는 과자가 있거든요? 그 자키자키에서 느끼함이 조금 빠지고 고소함이 한두배 정도 증폭된 그런 자키자키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오야 너무 맛있다 최고입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늘 육식맨님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 최신버전의 레시피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야뭐 먹는 내내 그냥 감탄해 감탄해 감탄해 감탄이었다 그리고 방법도 정말 쉬워서 여러분들 집에 오븐이 있다면 꼭 해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 집에 손님 놀러오거나 할때 이렇게 요리를 딱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이 레시피를 만들어 주신 육식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 자기 네. 잘 써네 여보 나이래도 죽이야 <웃음> 아 덩어리 고기라 따뜻한 게 진짜 오래 간다 그치? 하하! <웃음> 안가막 아, 따끈따끈하지 아직도. 아 지금 딱 영어도 먹기 좋을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첫입은 오레지나 음! 맛있지? 응! 음, 되게 부드럽네 음. 이거 파티 음식으로 어, 그렇지. 맛있어? 응. 응.